76시간, 2시식을 먹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. 아침에 정시간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무 작은 접시시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조식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버터랑 빵한 조각 정도 챙겨줘야 한단 말이에 아, 이제 짐 싸고 다음 숙소로 이동한 다음에 준비해서 나가볼게요 와우 라일리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풀먼 호텔로 옮겨왔거든요 지금 짐을 맡겨놓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얼리 체크인을 물어봤는데 얼리 체크인은 60달러를 먼저 내면 해준다고 해가지고 굳이 얼리 체크인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짐만 따로 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제 맡겨놨어요 나머지 맡기고 5시에 들어와서 그 체크인을 할 예정이고 팁을 하나 들었는데 여기 도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라일리 호텔도 그렇고 여기도 기본 가격이 30, 뭐 7, 8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 조인을 하면 20, 7 불, 28불 불리리고0 0 0 0 3일 연속 조식을 0킹을하시0 2 0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침은 조식을 먹고 시작하는 게 제일 0 0 0 0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0 0 0 0 0 0 0저0 0 0 리프 터미널까지 가서 페리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요. 출발을 해 볼게요. 와우 아... 어제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물어봤는데 위에다가 막 이렇게 뭐 쓰고 잠수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, 스노클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스쿠버 다이빙 할 때나 이제 잠수하러 들어갈 때는 개인 장비, 개인 촬영 장비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스노클링 할 때만 된대요. 그래서 아마 촬영을 하게 되면 스노클링을 할때 촬영을 할것 같고요. 아 잠수하는 걸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. 사람 많은데. h a n o y i g n o h i a y u i i Yes. Just here? Beautiful. You're with me. Just one? Yeah. Okay. All right. Come on, m o e Ready, one, two, three.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, 11시부터 잠수할거라가지고 그전에 배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하지는 않은데? 위에 올라가보면 와 요런 느낌? 바다 색깔이 짠.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따가 저 빌려서 나가서 스노쿨링 할거예요 1시간 동안 할거래요 와 장, 장난 아니다 와, 바다 색깔 미쳤어 저 이렇게 선 쳐져 있는데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아거, 악어도 있고 상어도 있어가지고 딱 물고기 밥이 되게딱 좋습니다 여기. 이게 이제 다들 스노클링 하고 있잖아요 저 들어가서 스노클링 하려고요 가둘이 <웃음> 거 바보 같아 자 이제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every step, w h e r e v e you're, the memory, I can't get out of my bed. Oh, it happened so soon. I see.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거의 한시간 동안이고요 저거가 이제 헬기 투어인데 거의 한 400불 정도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하는데 집에 배 타고 가기 싫으신 분들은 저 헬기 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탄수화물 덩어리들이네 여기 다맞 약간 좀 이거 되게 차가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와우 o w 엄청 큰거 l e a t That was fun.